중국인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중국어 울렁증을 네이티브 발음으로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저희 채널의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요 엘리아 채널의 엘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감사 관련해서 10가지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울 표현은 고맙습니다. 谢谢你, 谢谢你, 谢谢,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니, 너, 당신, 谢谢你, 고맙습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谢谢您, 谢谢您, 谢谢감謝感謝感謝感니다謝感謝感謝感謝感시感謝感謝다謝맙습니다 谢谢 세번째, 정感감感謝感謝感謝感謝感謝感謝感謝感謝 真的, 感謝感謝感謝진謝진謝로謝感謝感謝感謝感謝感謝感謝感謝感謝感 감사. 非常感谢, 정말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再次表示감사再次表示시谢再次 제차 번째두번째表번째타내다 가리키다 의지하다感谢 감사. ]再次表示感謝.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다섯 번째,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谢谢你的称赞. 谢谢你的称赞. 你的? 너네 것. 청잔, 칭찬, 칭찬하다. 谢谢你의 칭찬.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不知道该怎么感谢你不知道该怎么感谢你不知道 모른다, 몰라요? 该 못해야 한다, 못할 차례다, 못할 만하다 怎么 어떻게, 어째서, 왜 感谢, 감사 不知道该怎么感谢你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곱 번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我永远不会忘记你的恩情." "我永远不会忘记你的恩情." "永远, 영원하다." 늘, 항상, 언제나 부회 못할 줄 모른다." "있을 수 없다." "못할 리가 없다." "못할 가능성이 없다." "은칭, 은정, 애정, 친절". 我永远不会忘记你的恩情。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여덟 번째, 신세졌어요. 치알러, 니들, 은칭 치알러, 니들, 은행, 치알러, 빌지 은행, 치알러, 니들, 은행, 치알러, 니은혜치의러 니들, 은행, 치알러, 니들, 9번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谢谢你帮助我谢谢你帮助我帮助 도움, 보조, 돕다, 원조하다谢谢帮助帮助我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帮助帮助帮助帮助帮助帮助帮助帮니谢谢帮助帮助帮 谢谢你的热情招待热情 열정, 의욕, 열정적이다, 친절하다 招待, 초청, 초청하다, 접대하다, 환대하다 谢谢你的热情招待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관련해서热情가지 표현들을 배워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했으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감사 관련해서 10가지 표현들을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